아니고 저 당황스러운 게 주변을 둘러봤거든요. 다 하고 있더라고요. 아 왜냐면 요새 3월인데 이제 환절기다 보니까 꽃샘추위도 있고 해서 감기 환자가 고? 많대. 요 네, 아, 미세먼지도 맞아. 많고 의사 선생님께서 감정환자 많. 감정? 감기 환자 많으니까 주의를 하라 하더라고요. 아, 맞아 맞아 맞아. 음, 요 음. 그 아이팟. 팟. 네 심심할 때. 에어팟 빠졌어요. 아닌가요? 아이팟? 아이팟인가요? <웃음> <웃음> 에어팟은 옛날 그 MP3 아, 그게 어요나 오늘. 이게 아이팟인가? 네! 그게 아이팟 아 이게 에어팟 네. 에어팟입니다 아 에어팟. 어, 여러분 근데 잠깐만 없는데요 이제? <웃음> 네? 맞다 이거 소독 아 맞다 알코올 이거 알코올티슈 필수템 맞다, 이거 핸드폰 꼭 진짜... 닦아야 돼.